법무부 장관이 검언유착의 의혹을 받고 있는 한동훈 부장에 대해서 일선에서의 수사지휘 직무수행이 곤란하다는 점을 들어서 전보 조치하고 법무부가 직접 감찰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미래통합당은 논평을 통해 검사에 대한 법무부의 직접 감찰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며 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훼손하려 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미래통합당의 비판은 제가 봤을 땐두 가지 지저, 지점에서 정당해 보이지 않습니다. 첫째는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직접 감찰은 검찰개혁 차원에서 오래전부터 주장되어 오던 것이지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작년 10월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제시한 감찰권 실질화 방안 마련 권고 보도자료에 따르면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감찰권을 실질화하기 위해서 법무부의 감찰을 대검감찰에 이은 2차적 감찰로 정하고 있는 법무부 감찰 규정 등을 개정해서 1차적 감찰로 만들 것과 외부 감찰 인력 충원 등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 대검찰청도 입장문을 내서 검찰의 감찰 업무가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라고 인정을 하면서 검찰 자체의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법무부의 감찰을 요청하겠다라고 스스로 공언한 바 있습니다. 둘째는 이번 사안은 수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의 입장이 엇갈리고 충돌하고 있는 등 논란이 되고 있어서 검찰 자체 감찰 또는 수사만으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통제는 검찰에 막강한 권한을 주면서 마련한 최소한의 통제장치입니다. 이런 의미를 무시하고 무조건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듯이 고 한만호 비망록 관련해서 동료 수거함자였던 최모 씨의 진정사건 배당을 두고 일어난 사본배당, 사건 번호가 두 개인 배당 역시 납득할 수 없는 이례적인 편법 혹은 불법 재배당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대검의 감찰 업무 강화 약속에 비춰보면 이최모 씨의 진정사건 재배당 과정 역시 법무부가 직접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부의 적극적인 판단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